I love you. This is my love. She did it. I love you. I love you. I l o v 다 you. 어? 아, 엄마가 해줄게. 아이 싫어, 아이 싫어, 아이 싫어, 쇼 쇼~ 아이고, 좀 들어보세요~ 너무 컬러하게하면 빠질 수 있으니까 산책 준비 완료~ 공주는 여자니까 핑크색~ 공주는 착해서 잘하지 쭈쭉쭈쭉쭈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팔끼 끼시고요 이쪽 팔도 끼시고요 팔 끼시고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요 어. 오우 오우 오고잘했니 공주 산책 준비 이료 아이고 오나은 뭐, 그렇고 고양이 와 치르보네라 쿠프 라고 신경 쓰여엄마 공주. 아 공주 는 우리 공주는 공주님이어서 손해줘야 먹나? 야 공주님은 손해줘야지 먹어요? 저기요 느슨하게 <웃음> 이렇게 뺀 다음에 고 이쪽 팔 빼시고요 이쪽 팔 빼시고요. <목소리> 어우 뺄 때는 금방 빼주는 거 알고 이렇게 먹고 고개 쳐 맞고 있는 거. 슉슉 <목소리> 슉슉. <슈슈, 슈슈. 목소리> 아, 안 빠져. 아, 안 빠져. 아, 고, 고, 고, 고, 고. 다음 손님 반대쪽 빼시고요. <목소리> 어우 우리 공주는 너무 착해. 슉슉슉 슉슉슉. 오고 고 이렇게 안 빠져. 머리 아침에 목욕해가고잠지 <웃음> 아이고 고생했죠요.